안녕하십니까 이리티입니다 오늘은 연못 옆에 꽃을 심어보려고 하는데요 연못의 옆에 있으면 엄청 이쁜 꽃들이 있어요 철쭉 꽃잔디, 메리골드, 펜지 이런 네종류 꽃들이 굉장히 이쁜데 오늘 이 종류의 꽃들을 심어서 우리 연못을 화려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꽃을 다 심었습니다. 정말 예쁜 꽃들이 참 많은데요 일단 벌에 습격당했습니다. 여기 너무 아파요. 여기 쏘였어요. 봉침 맞았다 봉침. 너무 아픈데 구경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우리 텃밭인데요. 토마토랑 상추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꽃잔디를 심어놨어요. 이 돌담 라인으로 짜잔 꽃잔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듬성듬성 심어야 돼요 옆으로 정말 잘 번지고 극한의 환경에서도 정말 잘 사는 식물이기 때문이에요 자자와요 라인으로 이제 쫙 퍼질 겁니다 꽃들이 아 너무 이쁘다 그리고 여기 우리 꽃들은 이쪽 벽면으로 제가 쫙 몰아놨어요 이렇게 이 꽃은 되게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시에서 화분 같은데 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꽃으로 좀 많이 심어지는 꽃이에요 그래서 물을 굉장히 잘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엄청 빨리 시듭니다 그리고 여기 주황색하고 노란색 이렇게 심었습니다 어우 예쁘다 이 꽃은 오와 이어를 정말 잘 맞춰서 심어야 돼요 나중에 씨앗도 받아서 우리가 그 씨앗도 뿌려야 되거든요 내년에 그래서 잘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꽃 잔디를 돌 사이 사이에 제가 심어놨습니다. 이야 이쁘다. 돌 사이에 있어도 정말 이쁘네요. 여기도 우후 중기 중기 보여 있대. 이쁘 황토를 제가 해놨어요 황토가 물을 잘 먹거든요 그리고 여기 철쭉 제가 심어놨죠 흰색으로 준비했습니다 흰색 제가 개인적으로 이 흰색 꽃을 굉장히 좋아해요 와 내년에는 더 활짝 필겁니다 지금 아기 아기 어 벌써 벌레들이 꽃 사이로 들어갔네요 우와 그리고 뭐 하는 길에 우리 물고기 친구들도 보여드릴게요 버들치 친구들 여기 모여 있네요 그리고 잉어킹 나중에 잉어킹이 갸라소스로 진화해야 됩니다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야 크다 언제 봐도 크구나 너는 오 1위! 여기까지 1위 TV 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연못 발전에 나가는 모습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1위 TV 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